아, 천일보사입니다. 어, 대전은 지금 눈이 와요. 어, 서울은 눈이 오다가 좀 보셨다고 하더구만 음. 어, 저번에 그 천일이 어, 신과 믿음 그러한 주제로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을 됩니다. 아, 그 얘기와 더불어 어, 서울사는 두 제자가 따로따로 음? 따로 자기가 궁금한 거를 물었었는데 천일이 어, 그 전화 실령일전에여쭤서 확인을 해보겠노라 했는데 아침에 인사를 하면서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 얘기를 같이 여러분들과 나눠서 조금 같이 네, 덧붙여서 할까 합니다. 오늘은 양역으로 12월 17일이고 어, 음력으로는 11월 24일 아, 갑진일 같은 일입니다. 오늘은 저 이게 이제 시간이 안 나는 시간, 나 시간 어, 내내 그 시간 1 0시4 0 분이네요. 1 0시4 0 분. 자, 아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서울 아이가 그 자기 옷을 하나 사면서 뭐 요즘 뭐요그뭐 내셔널 <웃음> 지오그래픽 지오그래픽 요즘 뭐그 브랜드가 뭐 요즘 애들 많이 입나봐요. 그래서 아, 선생님 선생님 것도 하나 샀어요 그래 가지고 택배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은 토요일인데 일찍감치 왔어요 그래서 그 봉지 끌러 가지고 그 신령님 입장에 올려 놓고 서울아이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고 인사는 올렸어요 운선 드렸어요 그런 거에 인사 말씀드려야 돼자아 응? 근데 요즘은 옷이 슬림 핏 슬림 핏이라 해가지고 타이트하게 입다 보니까 천일은 배가 조금 나오려고 한단 말이죠 응? <웃음> 아직 입어오진 않았는데 이따 입어 한번 입을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고 응. 아, 전 표정의 그 신과 믿음 신과 믿음 아, 그때 천일이 주된 얘기는 그거예요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믿지 않으면 누굴 믿든, 자, 부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든, 성모 마리아를 믿든, 마오멧을 믿든, 뭐, 뭘누를 뭐 믿든, 응? 그 믿음이 없으면, 응? 내 팔뚝만 굵고, 내 똥만 굵은 거지. 응? 그런 사람들이랑은 얘기가 안 돼요. 응? 어? 얘기가 안 돼. 대신, 되실 때는 뭐, 저, 누굴 찾든지, 라런 하든지 하겠지. 응? 그거는. 그 믿음.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우리가 공부를 해. 공부를 해. 근데 공부를 할때내 실력이 잘 나오리라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요? 어때요? 당근 내가 공부를 하면 잘 나오리라는 생각을 하지, 내가 아, 공부를 해도 아, 실력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 하고 지리 공부를 안 해버려. 그럼 어떡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내가 서울대를 가려고 그래 서울대를 목표를 정했어 그리고 공부를 막해아유야 니가 공부 그렇게 한다고 서울대에 간다는 보장 있냐 하지 말어 뭐하러 하냐 그거 똑같은 거야 믿음 응? 어? 내가 그 서울대에 합격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응? 어? 합격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떻게 미래잖아. 그냥 노력하는 거야. 노력하는 거야. 된다는 보장을 지만한다 말이지. 왜? 믿음을 가지고. 응? 근데 반대편에서는 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야 니가 그 지랄을 홍보한다고 야이 평신아 니가 서울대 가고 있냐. 그런 부정적인 생각 믿지 못하는 마음 그러한 것은 우리 종교관에서도 똑같다는 거지.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야. 부처님과 기타, 보살님, 그런 말씀, 그분들의 말씀을 안 믿고, 안 믿고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잖아. 모르지. 야, 니가 그렇게 믿고 따른다고 해서 너 급락한다는 보장이 있냐? 그거랑 똑같은 거야. 예수님, 야, 니가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고 하는데, 응? 예수 불신 지옥이고. 근데, 너, 아무리 니가 믿는다고 시안해도 있잖아. 니가, 네, 야, 가락 네, 간다는, 천당 간다는 부장이 있어? 이지랄해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자, 이제 오늘 얘기. 오늘 얘기 또길러지면안 되는데. <웃음> 신과 허상. 응? 신과 허상. 허상 뭐냐? 허상은 없는 거야. 예전에 그기독교에서 얘기하기를 귀신도름 한다고. 기독교에서 불교를 비판할 때막 그랬어요. 어? 이게 저기 그 불상 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다고 빌고 야, 귀신 놀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논리가 지고 비난을 하나 모르겠는데. 근데 그건 마찬가지야. 기독교에서 자기들도 저 예수 십자가 당지 각자의 그 형상만 다를 뿐이라고. 지들도 십자가 형상을 놓고 기도하잖아. 지들도 모시고. 똑같은 개념이거든. 근데, 불상은 형상이고, 귀신 노름이고, 지들은 십자가 넣으니까 그 형상이 아니라고? 아니지. 우리 저기 그 신. 신도 마찬가지. 우리 신상, 얘기해줬잖아, 신상. 옥황상제님. 그 제일 흔한 게, 우리 사랑 대신. 용왕대신, 장군 이런 분들 그 형상들 많이 봤잖아 바로 그똑같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이천들이 허상이라 하겠던 이유는 뭐냐면 절간에 가서 부처님 형상이 있, 있지만 절간에 갔을 때 거기에 부처가, 부처가 있냐고 없단 말이야 없어 교회를 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해 예배를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 예수님이 있어? 없잖아 없었다고 똑같아요 이름하여 형상은 있어도 허상이라는 거야 허상 응? 형상, 형상은 실질적인 것 응? 부처의 상을 부처님 상관세음보살 마미탑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석가모니 불 이쫙뭐 뭐 문수보살 저기 뭐 지장보살 막촥 해가지고 막 이쁘고 화려하게 모셔놨어 모셔놨어 이제 근데 거기에 그분들이 계시냐고 안 계시잖아 안 계셔 없다고 단지 우리가 그 형상을 보면서 그분들이 행하신 그 뜻을 내가 따르고 공부하고 가겠다 하는 그거라고 예서 마찬가지지.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혀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크, 이렇게 가지고 막 어? 그런 형상이 있다고. 응? 어? 그런 형상 우리 교회 예배당 교회, 교회 가 봐. 거기 예수가 예, 예수 예수님이 계셔? 예수가 있어? 없잖아. 아니라고. 예수의 형상은 있어. 되 실질적으로 예수는 없는 거야. 이름의 허상. 허상이란 말이지. 응? 우리 신 전하 우리 시, 신 신당 이 천일의 신당을 천왕정사를 보자고. 천왕, 이 천왕정사에는 이 천일이 옥황산지님과 할머니, 부처님, 부처상, 이렇게 모셔놨단 말이지. 근데 여기에 옥황산지가 계시냐고. 안 계시지. 안 계셔. 안 계셔. 근데 천일이 직접 만든 부처님 약사여력을 부처상 놓았다고 있냐고. 없어. 안 계셔. 당기죠. 즉 형상은 있을 때 있을 때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니 이러야 그거를 갖다가 허상이다 하고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요 얘기를 천일이 왜 했냐 다시 이제 그 신과 믿음 그 얘기가 조금 플러스가 돼요 천일은 아침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새벽이 됐던 나침이 됐든 낮이 됐든 눈을 뜨면은 신당 전원 앞에 깨끗이 씻고 이렇게 정자하고 오다 갈아입고 2 0 0일 이거 입고 이거 입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인사 끝나면 이거 벗어 평복으로 가라 이거 어 일종의 예복 개념이지 예복 개념 신당 이 전원 이 신당 안에는 누가 계셔, 안 계셔? 안 계시지. 할머니 계셔. 할아버지도 계시고. 그 신. 이 천일이 모시고 가는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 계시고, 애기들, 동자들, 동자, 선녀 다 있고, 있어. 있지만, 정작, 뭐라 그서 옥황상제. 옥황상제 상을 모시고 있다고 해서 계시다고 했냐고. 안 계시지. 부처님 계시냐고 안 계셔 안 계신다고 천일이 아침 옥수를 올리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아니 기도하고 발언을 할때 실질적으로 누구 누구한테 하는 거야 허상 허상한테 하는 거야 허상 물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여래 그분들은 항상 계시니까 천일이 모시고 가는 그 신명 신령님이시니까 그분들을 빼고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천신 천신이 나오는 거예요 천신 천일이 아무리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아미타불아미타불아미타불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오거나 여기 계시거나 아니라니까 아니야 그래도 만약에 천일 그런, 물론 남이 탑을 뭐 이렇게 안 해. <웃음> 안 하고, 그냥 천, 이 천일은 신제자니까, 옥광상제님 천전대왕님, 이러한 천신을 찾아, 우리 무속에. 하지만 그분들이 실체가 실적으로 있냐고. 없잖아. 없어. 그런데도 천일은 어떻게 날마다 인사를 해. 그게 바로 뭐야? 믿음. 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지. 할 수가 없어. 허상. 허상으로, 허상이라고 믿는, 그, 그, 야, 그런 게 어딨어? 하는 그 순간, 응? 그 순간, 내 마음속의 믿음과, 그런, 깨져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아까 똑같아 내가 서울대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나는 공부하는 거야 난 공부하는 거야 간다는 보장은 없어 그러지만 해 간다는 보장 없으니까 지뢰 포기하고 야씨발 그런다고 되냐 이런 거 그런 건첫 일은 완전히 그냥 이런 거지 응?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한단 말이야 바로 그거거든 아셨죠? 천일이 이 얘기를 해주는 건 뭐예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야. 믿음을 가져. 응? 그러면 안될 것도 어떻게 해요? 안될 것도 돼. 천일이 그 제작감이나 제작원한테 저기한테, 야, 옥수 넣고 올리고 빌어. 빌어봐. 하고 알려줬단 말이지. 그럼 그랬을 때, 아니 도대체 뭘 보고 미르라고 하냐고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천일일 방식은 뭐냐면 그냥 상 하나 놓고 물 하나 놓고 여유 내면은 죽키고 향키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 비르라고 그래 근데 비는 대상이 아무것도 없어 여기 뭐, 뭐가 뭐 있어 남들이 봤을 때 미쳤지 야너 너 현재 무슨 짓 하고 자빠졌냐 너 미쳤냐 너왜 그러고 있냐 이런 소리 하겠지 그거는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 하지만 천일같이 이렇게 믿고 지극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 누가 있든지 말든지 내 믿음이니까 부처는 있으니까 부처를 믿고 절간에 가서 따르나? 아니잖아 예수 마찬가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천일은 다 똑같다는 거지 낯설어하고 낯설어하고 좀. 거부가 없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방바닥에서 하든 옥상에 올라가서 하든 길가에서 하든 내 기도 내 발언 내 공부는 내가 하는 거라는 거지 응? 어차피 보이지 않는 허공 허상에 대해서 기도하고 인사하고 발언하는 것은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우리 신교, 무교나, 다 어때? 똑같은 거야, 개념이. 아셨죠? 어, 뭐, 얘기가 좀 길어지네. 원래 오늘 얘기 주제는 이 얘기였었어요. 이 얘기였었어. 얘기였는데, 에, 여기다, 여기로, 여기로 마무리 짓고, 자, 두 제자가 질문한 거. 첫 번째. 저번 영상에, 에, 자기가 이혼한 전 남편, 전 남편 집구석도 자기가 돈을 모아서 한번 구슬 자기 자식 때문에 하고 싶다, 해주고 싶다 하는 그러한 그 중생 얘기를 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 얘기랑 빗대서 같이 생각을 하면 돼요. 아, 자기 딸이, 자기 딸이 신까물이에요. 응? 신까물이야. 근데 엄마가 잘못 빌고 가고 그러면 바로 딸아이야니까 딸아이가 성년이 됐어요. 딸아이한테갈 수가 있는데 엄마가 제대로 길을 잡고 잘 가고 그러다 보니 신들께서 엄마를 또 어? 하고 뒤돌아보고 챙긴단 말이에요. 어? 이제 예상치 못했는데 잘 하고 따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들이 봐도 이쁘잖아. 이쁘니까 자꾸 딸이 그, 딸 처지를 갖다가 보여주고, 막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천일한테 물었어요. 뭐라고 그러냐. 에 그, 저기, 그, 자기가, 어 자기가, 아, 어 그, 전 남편, 전 남편의 어떤 그러한 직구석을 풀어내면은, 아, 어 딸한테 영향이 가는 게 들어가겠느냐? 하고 물었을 때, 그래서 나도 그런다는 저기 보장은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랬는데 자꾸 심, 저 심각하게 자꾸 등장하는 것 같아서 어제 다시 한번 천일한테 물어봤고 천일이 영원 아침 인사로 전화 불었어요. 불었어. 그때 결론은 뭐냐면은 된다고 하시더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 결론은. 근데 거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은 못간 귀신들만 못간 귀신들 막 많아가지고 그것만 처결을 하면은 그것만 척결하면 그건 괜찮은데. 문제는, 이혼한 전 남편의, 전, 이혼한 전 남편 집구석에 명패를 가지고 있는 신들이 있을 때, 응? 그 신들을 보고 어게할 거냐 하는 그런, 그, 노파심이 있었어요. 응? 물론 그 집에 자식, 다른 자식들이 있어요. 다른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집구석에 누구나 잡아가면 되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이 중생, 그, 이 중생의 딸아이를 고집하고 댐빈다고 하면 그것도 참 머리 아픈 일이거든. 그게 염려스러워 가지고 전 하나 신령님들께 여쭈어요 그러면 혹시 그 집에 명패를 가지고 첫남편 명패를 가지고 내려오는 신대 있느냐 했더니 없대 <웃음> 대박이었어요 대박. 없대 그 귀신 용리만 하면 된대 어? 지금 귀신 그 귀신들이 귀신 도로만 하라고 치고 들어오는 거고 정작 보니까 그 엄마, 엄마 쪽 집안이 강했던 거예요 더 응? 근데 남자 쪽도 옛날에 어른들 중에 무당을 하고 제자 노릇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집구석이 있다는데 그 신들이 내 없다고 하나 몰라 그그그 응? 그, 그, 그 쪽에 신명들이 그 내려와서 치고 내려와서 딸아이를 잡고 가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지 응? 다 됐나 모르겠어 궁금하고 서 따로 물으시면 되고 자 두번째 얘기가 길어지 빨리 끊을 거야 두번째 서울아이가 어제 기도를 하는데 애초리 대림, 대림전 한다고 돌아다니는데 그 서울아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전화 통하자면 할수있나요 내가 지금 전화 했더니 뭔, 얘기, 뭔 얘기냐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아, 이번 다음주 다음주 동지예요 다음주 목요일인가 언제가 동지인데 아, 너도 없이 이놈 원래 계획이 없던 것 같은데, 어, 선생님 내려올게요. 이래가지고, 저기, 떡시로 올린다고. 몇해 전에, 이놈의 지가 떡시로 한말을 해가지고, 파시로 해서 올리고, 아, 그런 적이 있어요. 응? 내려와가지고, 동진단을 맞춰가지고, 이번도 동진단 내려온다고, 그러면서 떡, 내려오면 떡시로 맞춰서 지금 올려요. 응? 전화 안에 올리고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어제 저놈이 이제 그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께 인사를 하고 저기를 하는데 느닷없이 팥시로 하나 올리고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거 말고 하나를 더 해라 응? 두 말을 하라는 거야 하나를 더해서 올리되 하나의 몫이 천신의 몫이다 하는 그런 걸 느닷없이 기도를 받았대요 그렇다고 이 천일이 궁금, 뭐, 이게,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지가 받은 게잘 받은 건지, 어쩐 건지, 그것도, 아, 고 뭐, 희한하고. 그러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그이 아이가, 선생님, 기도한다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딱 하는데, 딱이천일한데 답을 주시기를, 맞다. 그러니까, 질문 내용을 들을 것도 없이, 맞다. 하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천일이 딱 그랬어요. 전화통화, 야. 네가 물을 얘기하는, 물으려고 하는 얘기가 뭔지 모르겠다만, 맞다고 하신다. 거기까지 얘기 듣고, 그게 뭔 얘기야? 했더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저두 시루, 이게, 그러니까, 파시루하고, 천신에 올릴 또 시루, 떡을 이렇게 올리라 하니, 그건 그냥 올리면 된다 치자고요. 근데, 왜 뜨뜻없이 그 아이한테, 천신에 따로 올리라고 하느냐? 한 개, 이, 이, 처음부터 궁금했던 거예요. 그게. 지 스스로가 이놈도 이거 잘 해요. <웃음> 요즘은 정신 차리고 막 죽을똥살똥 하면서 <웃음> 잘 해. 어. 이제 지가 죽, 뭐 주, 주, 주, 죽을, 죽을 걸로 기어 들어가다가 <웃음> 알아듣고 겨 나와서 그런지 잘 해. 그래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여쭈었어요. 어었는데그 아이한테 천일이 그전에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서 가면 찾아서 봐라 그랬는데 그 천일지 천황 정사 옥상에 큰 안테나 같은 거를 달아주시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얘기를 그랬는데 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근데 그걸 본들 지가 본들 다뭐 몰라 근데도 왜불하겠냐면은이 얘기를 해, 다음 얘기를 내가 해줄 때 지가 빨리 알아들으라고 그 상황을 알아라했던 거야 다시 내가. 더블이 입이 아프니까. 그때도, 천일이, 천일이 옥상에, 어, 할머니가 천안기를 내리고, 웬 남자가 차가가지고그큰 안따나, 철탑을 세워주는 그런,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 얘기인 즉슨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언뜻, 이 아이, 물론 천일이 옥황상님을 모시고, 전에 그 첫군장군, 천군장군, 막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 천일에 가까운 집안, 조상신, 이런 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 천신을 어차피 천일이 모시고는 가고, 그러한 일환으로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 천일에게, 어떻게 보 천일을 인정해주고, 응? 인정해주고, 알아주시다 보니까, 천일 옥상에 그렇게 천왕기 대신, 그때도 천일이었어요? 천왕기는 이 천일이 다른 거야 천일 스스로가 내가 다른 거야 주체가 근데 그러니까 나, 주, 나 제자예요 하는 내 뜻인데 그거를 내리고 하늘에서 큰 철탑을 세워줬단 말이지 안테나 응? 그때 내가 위성 안테나라고 했었어요 응? 예를 들때 그것은 바로 뭐냐 그만큼 천신에서 감옥을 하시고 천신께서 막내를 하시고 천신께서 살펴주신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된다 하는 그 얘기예요. 이 천일 얘기가 바로 그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서울 아이인데 그거를 봐라 하고 했던 거고 왜그 천일 아이 그 서울 아이한데. 천신의 몫으로 떡을 한시로 따라 올리거라. 하고 그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누군가 다그 하명을 줬을 때는 그 아이한테 보니까 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분 어디 문? 천신의 문. 하늘의 문. 그걸 정식으로 어떻게 보면 열어주시려고. 그래서 어제, 전화통화할 때 천일이 그랬어요. 너와,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나 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오늘 아침 전환에 여쭤면서 그 이유를 물었어요. 어째서 그 아이한테 그 천신의 몫으로 올리라고 하십니까? 하고, 떡청년은 어떤 걸 올려야 되나요? 뭐 이렇게 여쭙었어요 여쭈었는데, 떡 종류는 절편을 얘기하시더라고. 천신의 목으로 떡은 여러 가지, 뭐, 백설기, 백설기부터 인절미,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절편을 올리라고 하더라고. 그것도 그것까지 다 받았어요, 천일이. 음. 아무튼, 그 제자, 서울아이한데는 어떻게, 대단히 좋은 일이죠. 지 스스로가 천신의 몫으로 올려라 하는 걸 지가 받았으니까 그럼 천일도 못 찾아 준 거예요 지가 기르,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잘 하니까 저눈 와서 누가 미끄러졌나 봐 에어 에어 <웃음> 눈 지금도 오나? 어 지금 뭐졌는데? 어 지금 뭐졌어요? 보여 <웃음> 이 동네 노인들이 좀 사나? 자. <웃음> 음. 그러니까 서울아이 같은 경우는 어, 대박 좋은거죠 응? 대박 좋은거예요그 어, 할아버지 할머니 서울아이테 와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대박 좋고 왜 천신의 물을 열으니까 어떻게 보면 굳어야 돼 그런거 굳어야 돼 근데 여기 천왕정사에 동긴날 딱 와서 올려놓고 인사하라고 하잖아 대박이지 뭐. 물론 그 아이 오면은 올려놓고 내가 아, 내 기도 내 인사 따로 하고 그 아이 앉혀놓고 내 잠시 어? 천정기도 잠깐 드릴 오, 천정기도 할수 있게끔 내가 해줄긴 해줄 거예요 뭐 지놈이 이쁘게 하면 살길 열어줘야지 그게 선생이지 <웃음> 오늘 떠나면 얘기가 좀 길었을 것 같은데 암튼 다시 허상 그 얘기 들어가면은 마찬가지 야 누가 있다고 여기다 뭐떡 실어 놓고 뭐 그렇게 가지고 뭐 했는데 뭐 하냐 너뭐 하는 거냐 <웃음>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그지 응.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냐 야너옥상수뭐 이렇게 하지 아, 그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누구 할 탓? 나할 탓. 응? 야, 너 그런다고 되냐? 그럼 너, 너나 하지 말으라고. 나는 할 테니까. 응? 여기까지. 오늘 영상 길었을 것 같아요. 저기 여하튼 내일 그 일요일도 되게 추울 거라고 하는데, 조심들 하시고, 잘들 보내시고, 여기까지입니다. 끝! 궁금한 거? 댓글 달으셔. 응? 응. 야. 이거 안 먹네. <웃음> <웃음> 아이, 지랄아. 이게, 아까, 아까 천일이 너무 왔다 갔다 하고 떠들어서. 야, 너왜안 먹고 지랄이냐? 아이씨. 에이씨. 어, 가서 갈까? 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